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그린블루 10기입니다. 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친구들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많이 답답하시죠? 네, 저희도 이 상황이 빨리 종식이 되어서 얼른 친구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막자질 걸 떠드는 그런 분위기를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간 꼭 그런 날이 올 거라 믿으며 저희는 오늘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재밌게 할수 있는 한국의 게임 문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라고 하니까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모두 아닙니다 아, 오로지 맨손으로 하는 아날로그 게임!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친해지기에 너무 좋은 게임이라 술자리에서 많이들 하죠 그럼 바로 소개해볼까요? 오늘 저희가 소개할 게임은 바로 술석부 게임입니다 게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게임 시작을 알리는 BGM과 함께 게임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사람이 한 명을 골라 손으로 가리키며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지목당한 사람이 아닌 이름이 불린 사람이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대답한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가리키며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으로 게임을 이어나갑니다 이때 실수한 사람이 그 술을 한잔 마시는 등의 벌칙을 하면 되는데요. 자 벌칙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가리키는 사람과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동일할 때. 주석구. 키아나. 이름을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았을 때. 주석구. 찬주. 이름을 불린 사람이 아닌 손으로 지목당한 사람이 대답했을 때. 찬주. 네 여기까지가 출석 부 게임을 할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의 예시입니다 아, 아직 이름을 외우지 못한 친구들끼리 하면 더욱더 스릴 넘치겠죠? 음. 네. 그렇지 않을까요? 스릴 넘칠 것 같은데 나요제 <웃음> 생각에도요! 아 진짜요? 맞아요! 이렇게 이런 아날로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다같이 웃고 떠들고 즐기기 좋기 때문에 음. 게임을 하고 나면 친구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맞아요! 아, 사실은 이 출석구 게임 말고도 다양한 진짜 정말 많은 아날로그 게임들이 있는데, 어, 사실 이것들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른 게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친구들이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겠지만. 하지만, 아무튼, 저희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웃음>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제 생각에 <웃음> 진짜? <웃음> 저희 그린블루스키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올거예요 여러분 <웃음> 진짜? 빨리 이번 영상은 게 게임 스탑 게임 스탑 게임 스탑 게임 스탑 게임 스탑 게 스탑 게임 스탑 어? 어?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시작에요 <웃음> 아, 이시 이시 <웃음> 아니 이시 아니 우리 나 때문에 어 이렇게 이 했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재미 <웃음> <웃음> <웃음>